안녕하세요. 저는 실패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주식에서만큼은 실패만 거듭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저의 주식투자 실패를 얘기하려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실패이지만 이런 실패도 있었구나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처음 접한 것은 20살 때 군대 생활 일병 시절입니다. 오해는 하지는 말아주세요. 주식을 매매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주식을 접하게 되었으니까요. 일병시절 화장실에서 신문을 보면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경제면에 나와있는 주가정보를 보면서 참돈 벌기 쉬운게 주식이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면중 최저가 천원, 면중 최고가 팔천원이니까 주식을 사서 높은 가격에만 매도하면 수익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주식 가격들을 보면서 주식은 정말 쉬워 보였습니다. 그런 천원에 서서 8천원에 팔면 여덟 배 장사구나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런 주식을 살면서 열번만 사고 팔아도 평생 먹고 놀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잠시 생각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 후 복학생 신분으로 대학교 2학년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나 학교 컴퓨터실에서 2년 선배가 주식을 한다고 HTS를 깔아놓고는 매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300만원 정도 굴렸는데 나의 군생활에서 잊혀진 주식에 대한 호기심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온몸이 찌릿찌릿한 전율까지 돋았습니다. 그뒤 선배의 주식계좌 개설하는 법, HTS 설치하는 법 등을 배워서 바로 다음날 바로 증권계좌에 100만원을 입급하고 본격적인 단타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때 반도체가 한창 이슈였는데 나는 반도체주를 2500원 정도에 사서 2510원에 팔았는데 계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왜 마이너스일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의 매매수수료와 세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100만원은 2주일만에 잦은 매매로 6만원이 되었고 나는 다시 100만원을 추가로 넣어 단타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100만원 마저도 다시 20에서 30만원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100만원씩 추가로 40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실나더라도 한번 수익 난게 잊혀지지 않아 계속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의 여름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프집 서빙이나 치킨 배달 등을 할때 나는 친한 대학 동기랑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달 정도 고생하니 내수 중에는 3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100만 원을 넣고 주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멘트 관련주를 샀는데 나랑 같이 막노동도 하면서 주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친구가 쇠가슴은 돈못 번다고 하더니 그 친구는 300만원치를 한 번에 시멘트 관련주를 몰빵하는 것이었습니다. 쇠가슴은 돈못 번다. 저는 그 말이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나머지 200만원도 시멘트 관련주에 몰빵하였습니다. 그 친구와 나는 막노동을 하면서 주가를 수시로 확인했는데 아침부터 상한가였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하루종일 막노동판에서 땀 흘려도 그 당시 노가다 일당이 7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날 바로 4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배짱 있는 놈이 돈 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시멘트 주가를 조회하니 어제랑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조회를 해도 똑같고 그뒤몇 시간 뒤에도 똑같고 느낌이 약간 이상해서 증권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무상 감자를 들어간다고 거래가 보름 정도 정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감자가 뭔지 액면 분할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 말에 의하면 그 시멘트는 관리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뒤 보름 정도 있다가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났고 연일 하한가로 아침부터 거래가 되었습니다. 나의 한여름 막노동으로 번 돈이 한순간에 30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어버렸습니다. 그뒤 나는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새 가슴은 돈은 못 벌어도 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취업도 하였고, 주식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이제 27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녀석이 군대 가기 전에 알바하면서 모아둔 돈 천만원으로 주식을 사고, 제대해보니 12배가 되었다고 마구 자랑을 하더군요. 그리고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집을 샀는데, 운이 좋아 집값이 또 올랐다고 하면서, 마구 돈자랑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적금을 한달에 80만원씩 넣어서 1년을 채워야 천만원을 모으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녀석이었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짜증도 났습니다. 제가 참 세상을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 2,300만원으로 다시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타, 장타, 그런거 신경도 안쓰면서 그때 당시 잘려가던 STX라는 주식을 샀습니다. 13만 5천 원대에 샀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14만 원을 넘으면서 100만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고 흥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오르겠지 다시 오르겠지 했는데 8만 원까지 떨어지더군요. 참 허무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만했어야 했습니다. 또다시 돈을 잃고 보니 돈이 아까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주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주식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테마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 벌려면 테마주를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올린 글들을 보고 나도 테마주를 매매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 주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거의 되는 듯한 분위기에 stx 주식을 전부 팔고 이화 공룡을 26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선거 때 매수한 주식과 관련된 대통령 후보에게 찍어주고 열심히 응원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에 당선되셨고 이제 주식만 올라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전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지더군요 불안했습니다 18000원까지 떨어지고 17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주식을 전부 팔았습니다 800만원 정도 남더군요. 그런데 진짜 열받고 화가 나는 건 제가 주식을 팔고 며칠 있다가 이 주식이 아주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욕나오고 미치겠더군요. 며칠만 참을걸 며칠만 참을걸 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힘들어도 안 울었는데 중학교 때 이후 처음으로 술 마시고 울었습니다. 동목 게시판에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면서 믿을 사람들 한명도 없고 그냥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전부 개미들 돌을 촉촉 빨아먹는 거머리들 같았습니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본전 생각이 나서 로봇주, 교육주에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단타하면서 백만원 정도 더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울트라건설에 손을 댔습니다. 25,900원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상한가를 가더군요. 상한가 한방에 저는 기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저라는 놈.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리떨어지더니 21,5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와 공영에서 와도 손해를 봐서 기다리면 모르겠지 오르겠지 하면서 한달 넘게 가지고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16,000원대에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주식은 안 하겠다고 또다시 맹세를 합니다. 주식을 정리하고 계좌 잔고를 확인하니 450만원 정도 남더군요참 정말이지 주식해서돈 잃고 자살한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제서야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식 안한다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달 흐른 후에 회사에서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주식을 사야한다 주식시장이 바닥이다 그러면서요 주식에 신경을 안 쓰고 잘 지내고 있는데 저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결국 다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600만원으로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참 저라는 놈할 말이 없습니다